자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보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 21장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등장하는 보석들의 생소하고 다양한 종류와 그 이름들에 대해서 많이 당황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이 보석은 그 자체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와도 같은 이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이죠. 자계시록 21장 18절에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며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열두 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역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아름다운 보석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외형은 21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닥은 분명히 길이와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인 건 맞는데 이것이 같은 길이와 높이로 보아서 일반적으로 입체적으로는 정육면체 즉 큐브 모양으로 보는 설도 있고요. 또 어, 바닥은 같은 정사각형인데 위로 갈수록 모서리가 좁아지는 형태의 어, 일종의 정사각뿔 피라미드 형태로 보는 설도 나오고 있죠. 암튼 이새 예루살렘 성의 전체적인 모형과 구조에 대해서는 잠시 후좀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는 이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12가지 보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석이 뭘까요? 보석이란 말은 한자말인데요. 보배로울 보에 돌석자 즉 한마디로 보배로운 돌이란 뜻이죠. 일반적으로 보석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듬어지고 연마되어서 아름답고 내구성이 있는 광물이나 암석 또는 진주나 산호 같은 유기물질을 포함을 하는데요. 어, 세번째로 자연상태에서 발생되는 정도가 매우 드문 희귀성 그리고 네번째로 가지고 다니기 편리한 휴대성, 그리고 다섯번째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선호하는 보석이 차이가 날수 있다는 그 유행성 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보석의 왕으로 불리우는 다이아몬드와 우리가 흔히 쓰는 값싼 연필심의 흑연은 둘다 똑같은 원소,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지 원자 배열과 구조가 달라서 서로 전혀 다른 성질, 다른 운명의 광물질이 되었는데요.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광물질이나 암석이 보석이 되는 원리는 땅속의 엄청난 열과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압력에 의한 형질의 변환 과정과 여기에서 다채로운 빛을 생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각도로 깎아내는 연마 과정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죠. 그 밖에 조개 혹은 산호 같은 자연산 유기물질 중에서도 보석이 생성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보석이 진주죠. 진주는 사실 고대나 중세에는 일반 보석들보다 훨씬 가치 있는 보석으로 취급되었었는데요. 스페인 왕펠리페 2세가 영국 여왕 메리 1세에게 결혼 선물로 준 눈물 모양의 라 페레기리냐 진주 목걸이가 아주 유명하죠. 현재 시가로 약 136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필리핀에서 최근에 발견된 무게 34kg의 세계 최대의 진주는 그 가치가 무려 100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진주는 진주 조개가 입수관을 통해서 물을 빨아들일 때 함께 들어와서 걸러지지 못한 그 유기물들이 조개 껍질을 만드는 물질에 둘러싸여 가면서 점점 커져서 결정을 이루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 종류도 역시 다양하고요. 그냥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천연 진주라고 하고 바다나 민물에서 인공핵을 주입해서 생성되는 것을 양식 진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공적인 물질로 아예 만들어진 것은 인조진주라고 하죠. 이게 천연진주냐, 인조진주냐 또는 양식진주냐를 간별하는 기준은요. 그것의 단면도를 통해서 이 천연진주는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고요. 양식진주는 인공핵을 주입해서 층이 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진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모양의 어, 다 동그란 구형이 아니고 어, 색도 그리고 모양도 아주 다양한데요. 앞에서 말한 니 라페레그리나처럼 천연 상태에서 생성된 이 눈물 모양의 진주는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적인 광물이나 암석 그리고 돌과 보석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보통 어, 1812년에 프리드리 모스가 제안한 모스 경도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 모스는 광물들에 대해서 흠집을 내면서 각각의 단단한 정도에 대해서 상대적인 경도 기준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흔히 수정 즉 크리스탈이죠 이 수정이라고 부르는 모스 경도 이 7번에 해당하는 석영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낮은 것은 일반 광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높은 경도에 있는 것을 보석으로 규정하게 된거죠 어, 경도 7 이상의 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황호, 어, 보통 우리가 토파즈라고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어, 강호, 즉마노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금강석,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이 되죠. 이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는 모스경도 10으로 이 모스경도에서는 최고로 단단한 어, 보석으로 되어 있죠. 어, 보석은 그 자체가 강력한 권력, 즉 왕권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관 유물은 바로 BC 4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청동 왕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막에서 발견되었고요. 그 아래 BC 1 4세기경에 님로드에서 발견된 띠모양의 아시리아 황금관도 역시 매우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금관이죠. 우리나라의 신라의 금관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이 나폴레옹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 조세핀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 이 마리 루이스 그들에게 각각 어, 다른 형태의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왕관을 선물을 하게 돼요. 어, 이때 그 에메랄드는 사랑이 변하면 그 색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나폴레옹은 바로 얼마 안 가서 또그 사랑이 변해서 더 좋은 황실 가문의 딸 마리 루이즈와 결혼하기 위해서 조세핀과 이혼하게 됐죠. 이 영국 여왕의 어, 화려한 이 대영제국 왕관도 유명한데요. 이것은 다이아몬드가 2,868 개가 박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교황의 화려한 삼중관이 나오죠. 이것은 어, 신품권 그리고 교도권 사모권. 또는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의미한다고 해서 이 삼중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교황이라는 말 자체가 교회의 황제라는 뜻으로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치장이 돼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려 무게가 8kg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다 그래요. 세상의 왕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기독교의 리더라는 자들이 이렇게 땅의 왕들처럼 화려한 보석과 은금으로 치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들의 실체가 얼마나 반성경적이며 세속적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신뢰라고 할수 있죠. 보석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캐럿이라는 질량 단위를 쓰게 돼요. 1캐럿은 약 200mg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 보석의 왕 다이아몬드의 경우 색깔에 따라서 희귀성이 다르기 때문에 캐럿당 가치도 차이가 있어요. 어, 우리가 아는 이 화이트 다이아몬드의 경우에 1캐럿에 1716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어, 이 레드 다이아몬드는 1캐럿당 11억 4,450만원 그리고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로 알려진 이 핑크 다이아몬드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의 경우에 이 핑크 다이아몬드는 1캐럿당 30억원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 경우에는 1캐럿당 66억원이 해당된다고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타이타닉의 소재로도 나왔던 블루 오프 다이아몬드의 경우에 45.42캐럿에 3천억원 정도로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다이아몬드지만 동시에 이 다이아몬드는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로도 유명한데요. 보석의 저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석의 저주와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역사 속 주인공으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간 프랑스 루이 16세의 비운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야기가 언제나 회자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다이아몬드가 보석의 왕이다 보니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이야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 황금색을 띠는 피렌체 다이아몬드는 인도에서 발견된 것으로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나의 손을 거쳐서 그녀의 딸인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전수되었는데 이 앙투아네트도 처형되고 후에 이 나폴레옹의 두 번째 부인 마리 루이스에게 넘어갔는데 이 나폴레옹도 결국 유배당했죠. 어, 그리고 나서 후에 어,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베스에게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던 최고가의 블루호프 다이아몬드인데요. 이것은 역시 인도의 시타신전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죠. 루이 14세의 손에 들어와서 마리 앙두아네트에게 전수되었는데 그녀만 처형된 것이 아니라 후임 소유자가 된 프랑스 보석상 자크 셀로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된 러시아 귀족은 애첩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했다 그래요. 그 다음 소유자가 된 네덜란드 세공업자는 어, 부자가 모두 다 자살했다고 하고요. 어, 이후에도 줄줄이 소유자들이 낙마로 사망하거나 또는 부인을 살해한 다음에 정신이상자가 되거나 익사하거나 가족이 모두 사고로 사망하거나 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해서 결국은 어, 현재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고 해요. 또이 좌측 하단부에 보시면 리젠트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인도 광산에서 발견됐는데 이것을 처음에 발견한 노예가 선장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져서 익사당했죠. 그 선장은 다이아몬드를 인도 상인에게 판 다음에 죄의식으로 정신착란에 걸려서 자살했는데 결국 프랑스로 넘어가서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이것이 전수가 되고 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어받은 나폴레옹은 이것을 대관식 칼자루 장식으로 썼다고 하는데 결국 실각 후 유배당해서 끝나게 되고요. 그 밖에도 소유한 각국의 왕족들이 대부분 처형당하게 되었던 이 터키산 센시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소유한 자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로 실패하게 된 일명 방랑자라는 뜻의 진주 목걸이 라 페레그리나도 유명하죠. 이것을 처음에 이제 선물 받았던 영국 여왕 메리 1세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 자기의 남편을 짝사랑하다가 결국 이혼당하게 되죠. 어, 마지막에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리차드 버튼이 엘리자베 스테일러에게 선물하게 되는데 어, 결혼, 이혼, 재혼, 다시 이혼 이렇게 결국은 결혼에 실패하게 되고 현재는 익명의 아시아 부자의 손에 들어갔다고 전해지는데요. 어, 여기서 말씀드린 끔찍한 저주로 유명한 이세 개의 다이아몬드 어, 피렌체, 블루오프, 리젠트 다이아몬드는 공통적으로 특별히 우상숭배의 본산지라고 할수 있는 인도에서 발견됐다는 거참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잠시 각종 금은 보석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화론 역사가들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석은 7만 5천년 전에 거적 고동껍질로 만든 목걸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금과 보석들이 등장하는 부분은 창세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에덴 동산을 적시던 강이 네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비손강이 있던 하윌라라는 땅에 금, 그 중에서도 순금이 풍족했고 베델리엄과 호마노, 오늘날의 이 호마노는 오닉스라는 보석이에요. 근데 이것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 그리고 대홍수 이전인 기원전 4천 년에서 5천 년 정도로 추정되는 인더스밸리의 문명에서 다양한 인도의 금보석류가 발굴이 됐고요. 아, 그리고 기원전 3천 년경에 수메르 문명에서 우루왕실묘와 푸아비여왕묘에서도 화려한 나뭇잎 장식의 금보석들이 발견되었어요. 같은 시대에 기원전 3천 년경에 아, 이집트 금보석들도 매우 유명한데요. 아, 이 이집트 여왕 제르 무덤에서 발견된 이 터키산 보석은 현재도 그 색감을 놀라울 정도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기원전 2000년경 마야 잉카의 그 인신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했던 여러가지 금보석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 문명에서 기원전 3 0 0년경에 헤라클레스의 매듭이라는 것도 당시 유명한 보석의 아이템 중에 하나였다그래요 자 그런데 고대는 현대와 달리 제정일치사회 즉 종교지도자와 정치지도자가 하나로 통합된 종교정치일치사회였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문명의 4대 발상지 중에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나 인도, 이집트 등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맨 좌측의 이 상단에는 순서대로 수메르 문명의 남녀 사제들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우루왕실에서 발견된 이 푸아비 여왕의 눈부시게 화려한 금보석들을 보고 어, 오늘날 학자들은 이것을 고대사회 신전사제들의 장식들로 푸아비 여왕이 당시 최고의 여사제였다고 라 주장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상단의 이 사진들은 모두 이집트사제들의 모습인데요. 이 남사제들은 수메르나 인도나 그리고 이 이집트나 모두가 다 특징적으로 똑같이 머리카락을 모두 삭발한 형태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또 하나 이집트의 남사제들은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에서도 나오는 이 깃털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표범 가죽과 린넨 세마포 의상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사제들은 몸에 이렇게 문신을 하거나 또는 화려한 금은 보석들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집트 남자 대제사장의 아내는 이 음악단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고 그 후에 최고 여사제는 신의 아내라고 불리는데 이 아문신의 인간 아내 역할을 하는 왕실계승자, 즉 왕의 혈통으로 왕 그리고 대제사장과 함께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쳤다고 해요. 주로 이 신의 아내로 불리는 여사제는 마법을 통해서 이집트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권력이 강해져서 왕들이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딸이나 또는 자매를 이렇게 신의 아내로 임명했다고 하죠. 다음에 좌측 하단부에 보시면 인도 힌두교 신전의 남녀 사제들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흔히 아시는 요가나 밸리댄스도 역시 이 모두 신전 제사 의식 중에 하나였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온몸을 보석으로 주렁주렁 치장한 그런 사제가 나오는데 이 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자 사제고요. 그리고 아까 저주받은 3대 보석들이 바로 이런 오만 잡신을 숭배하는 인도 신전과 관련된다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측 하단부에 보시면 인도 신도의 무녀인 미코와 그리고 온갖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춤추고 있는 한국 무당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계급이 낮은 미코는 그냥 흰 상의와 붉은색 치마를 입고 있는데 가운데 엄청난 금은 보석으로 장식된 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는 바로 미코 최고 여사제입니다. 이 일본 신도 최고의 여사제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합방을 해야 하는 것이 일본 황실 천황의 의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헬라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제들은 어땠을까요? 일반적으로 여섯 가지 형태의 사제들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첫 번째로 렉스 사크룸, 신성한 것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제로서 귀족 혹은 왕족 중에서 선택돼서 과거의 왕들이 맡았던 종교 역할을 맡았었죠. 그리고 종교 축제를 선언하는 것이 그의 임무 중 하나였고요. 두 번째로 책을 지키는 사제 계급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제국의 운명에 대한 신탁 예언들을 했던 무녀들이었던 당시의 시빌라들의 책을 지키는 사제들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 폰티푸스가 있는데 어, 폰티펙스 마시무스라고 해서 국가 종교의 최고 순위 사제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는 교황의 자리가 되었고요. 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오른손에 이집트 파라오가 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 목자의 그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황의 지팡이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아우그루스, 신의 뜻을 해석한 사제라는 계급인데요. 자, 이들은 새의 비행 경로를 해석해서 점을 지던 사제들이었어요. 이 전쟁이나 무역, 종교 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행동 결과가 긍정적인지 또는 실패할 운명인지를 선언하는 임무를 맡았고요. 다섯 번째 그룹은 플라민이라고 하는 계급인데 어, 이것은 어떤 특정 신이나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사제들로 그 신들의 사원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플라민은 목성과 화성신을 섬기는 사제들이었다 그래요. 여기서 기억해 두실만한 것은 그 특징적으로 뾰족한 머리 장식이 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여섯 번째로 베스타일 처녀라고 하는 계급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사제 그룹이에요. 자 이들은 로마의 신성한 불꽃을 보존하고 난로의 여신인 베스타의 사원을 쓸고 청소하고 그리고 매년 8일 동안 열리는 축제를 위해서 몰라 쌀쌀하는 소금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그 임무였다 그래요. 30년간 처녀로 남아 있어야 했는데 이들에서 파생된 형태가 올림픽 성화봉송 여사제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수녀들로 보죠. 마치 전세계 귀한 금문 보석 진주들은 다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화려한 이 바티칸의 교황들과 우상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결국 교회가 우상 숭배의 죄와 저주에 빠지게 되는 원리에는 이처럼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한 우상들과 사제들이 저주를 불러오는 그 심판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중요한 사례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럼 성막과 보석의 관계는 어떨까요? 출애굽기 12장에는 애국 이집트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 이후에 초토화된 상태에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을 탈출할 때 자신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다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폐물에 해당하는 켈리는 장신구, 보물이란 뜻이 있어요. 좌측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고대 이집트인들의 장신구가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면서 도대체 이런 금은, 보석, 장신구들이 왜 필요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것들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제 처소인 성막의 재료로 삼기 위해서였죠. 출애굽기 25장 3절과 7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기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금, 은, 노 호마노, 그리고 각종 보석이라고 랬는데요 호마노라는 것은 쇼함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오늘날의 이 기품있는 검정빛을 띠는 오닉스 보석을 의미하고요. 특징적으로 이 오닉스 보석은 주위에 있는 보석들을 빛나게 하는 특징이 있다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벤인데요. 이 에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바로 돌, 우박. 무기, 덮개 이런 때 쓰였던 거죠. 그냥 돌이에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도 번역되지만 보석으로도 번역이 될수 있다. 한마디로 어, 성막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이 모세와 아론이 장로 70명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마셨다는 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라고 해서 여기서도 역시 보석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청옥이라는 보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파이어예요. 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같은 번역본마다 너무 다양한 명칭들로 특별히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남보석으로 그리고 에스겔 28장 13절에서는 청보석으로 이렇게 번역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 호만호의 경우에도 어, 굉장히 다양해서 에스겔 28장 13절에서는 홍만호로 그리고 욕기에서는 청옥수로 대상 역대상에서는 만호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보석에 대해서 통일되지 못한 번역으로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혼도를 불러오기에 충분한데요. 어,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죠. 자 이렇게 통일되지 못한 이런 명칭들 때문에 어, 지금까지 성경 속의 보석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했던 많은 사역자들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보석들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비밀을 놓치게 되는 중대한 실수를 교회가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도표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보석들의 그 원어와 영문명 그리고 특별히 킹제임스 번역과 n i v 번역의 차이 그리고 본문에 따라서 각기 다른 한글 번역본들의 이 보석 명칭의 차이를 하나의 도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이것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직접 제가 찾아서 만든 자료니까 잘 보관하셨다가 성경을 이해하는 자료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각 보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인간이 최초로 보석의 존재와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었을까요? 에녹 1서 8장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인간 여자와 결혼해서 거인종인 네피림들을 이 땅에 출현시켰던 범죄천사들 중에서 그들의 그 주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 아사셀이라는 천사는 인간 여자들에게 전쟁 무기를 만드는 법과 금속 제품과 팔찌와 장식들과 안티몬, 어, 이것은 이제 고대의 눈화장의 재료가 됐던 그런 금속인데요. 이것을 바르는 법과 그리고 눈화장하는 법과 그 다음에 각종의 돌 중에서 가장 크고 뛰어난 것 다시 말해서 보석이죠.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장하는 법을 전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천사들은 이미 하늘에 있을 때 이런 찬란한 보석들을 보았고. 그 틈에 있었지만 땅에서는 이것을 보지 못하다가 발견해서 이것을 더 아름답게 연마하고 다듬는 기술까지 가르쳐주고 그것을 치장하는 법까지 인간 여자들에게 알려줬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기록. 그후 더욱 불경건한 일이 행하여지고 사람들은 가늠하며 길을 벗어난 그 행위는 완전히 부패하여 버렸다 라는 말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최초로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서 보석을 사용한 용도는 우상 숭배, 가늠, 불경건을 통해서 인간을 부패하고 타락시켜서 멸망에 이르게 할 목적이었다는 라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보석들이 그 사람과 그가 속한 사회 국가를 파멸에 이르게 했던 저주의 원흉이 된 이유였던 것이죠. 보석이 실제 그런 영적인 힘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보석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에녹 1서 18장에 보시면 이 에녹은 하늘과 땅이 끝나는 곳즉 궁창 밖의 땅에서 이 남쪽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밤낮으로 불타고 있는 일곱 개의 보석으로 된 산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보석산이죠. 이 산들은 동쪽으로 세개 그리고 남쪽으로 세개 그리고 중앙에 한개 이런 배치 구도였는데요. 이 동쪽에 있는 산들은 천연보석, 채색석, 그리고 진주, 그리고 안티몬으로,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산들은 모두 붉은 돌, 즉 붉은 보석이니까 아마도 뭐 루비나 레드다이아몬드나 홍마노 등이겠죠. 자, 이런 보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산은 옥 대리석 또는 대리석 옥 설화석고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높이는 다른 산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오를 정도로 매우 높았고 그 꼭대기는 사파이어 보좌같이 생겼다. 그 모든 산들 위에는 타오르는 불길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녹이 본 땅의 끝, 즉 궁창 밖의 땅에서 궁창 안의 지구를 보는 상황이 지금에 있는 이 그림과 비슷해 보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에녹이 본 궁창 밖의 땅은 상상 이상으로 광대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죠. 자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은 이 궁창 안에 우리가 사는 지구의 땅과 그리고 대기권의 첫째 하늘에 해당하는 해달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이 있다고 해서 오늘날의 과학에서 말하는 구체 즉 둥근 지구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과는 많이 다른데요. 여러분이 천동설을 믿든지 지동설을 믿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는 성경과 외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록할 당시의 기록자들의 우주관, 문화관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성경과 고대인들의 우주관은 여전히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그냥 이야기로만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 속의 하늘의 구조는 고림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이세 개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세 개의 하늘도 되고 또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이 아람어 번역본에 의하면 여기에서 하늘은 일곱 번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늘을 일곱 개의 하늘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자, 이 에녹 1서에서는 어, 제1 4장의근거에서세개의 하늘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서에서 말하고 있는 땅의 구조는 어떨까요? 이 부분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참고서로 에녹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신 바겠지만 천체와 땅에 대한 구조는 이 글로만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완벽하진 않지만, 엔옥서의 땅의 구조에 대해서 성도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모델들이 제시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어, 엔옥서에 의한 땅의 구조는 궁창 안의 땅과 궁창 밖계의땅 모두가 다 원형이라고 생각을 할때이 에녹스에 의하면 궁창 안에 땅 중앙에는 거룩한 산과 심판의 골짜기가 있는데 다른 외경에 의하면 이 거룩한 산이 있던 자리가 바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이 땅에 네 방향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어, 네 방향에 네 기둥이 있고 어, 이 방향에 네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이 기둥과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있다는 거예요. 어, 땅을 받치는 받침돌 같은 거죠. 그리고 이공창과 땅이 닿는 곳에는 이 바람의 물, 문들과 창고들, 그리고 별들의 문들이 있다. 그리고 태양이 뜨고 지는 문도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공창밖의 땅에 이 동쪽,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신 그 가운데 이게 중앙에 그 뒷부분에 있는 곳을 이제 동쪽으로 지금 어,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요. 이 동쪽에 일곱 개의 불타는 산과 생명의 나무, 이 생명의 나무가 있고요. 이제 메노라 형태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생명의 나무, 그리고 이 에덴 동산과 선악과 나무가 이 동쪽에 있다. 그리고 서쪽에 이 광명체들을 관장하는 불이 있고요. 그리고 한큰 산맥이 있고 네 개의 아름다운 장소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남쪽으로는요. 아까 설명드린 일곱 개의 불타는 보석으로 된 산들이 있고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한 일곱 별들을 가두는 감옥과 그 밑으로 무적행이 있고 그리고 하늘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어, 거대한 불기둥이 있다. 자 이렇게 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조는 다른 것은 다 같은데 불타는 산과 이 생명나무를 서쪽에 배치하는 건데요. 여기에 에덴 동산과 선악과 나무는 그대로 동쪽에 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게 우리가 이제 번역본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쪽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에녹서 52장에서 보시면 여기에도 또 이제 다양한 그 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서쪽에서 어, 다양한 산을 보게 되는데 이 산은요 어, 철산과 그 다음에 구리산과 그 다음에 은산과 그리고 황금으로 된 산과 그리고 연금속으로 된 아연으로 아마 치저, 어, 추정이 되는데요. 그 아연 연금속으로 된 산과 그 다음에 납으로 된산 그리고 가운데 중앙의 산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일곱 어, 개의또 다른 산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것들은 모두 에녹서 어, 52장에 의하면 어,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양초처럼 다 녹아 없어지고 지면에서 파괴될 것들이고 모두 서쪽에 있었다 이렇게 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녹 1서 24장과 25장과 그리고 52장의 7산을 서로 같은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해석에 따라서 이 생명나무 위치와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것인데요. 생명나무 위치가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께서 각자 본문을 가지고 좀더 깊게 연구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생명나무와 이 에덴 동산이 같은 방향에 있었다는 이첫 번째 구조에이 동쪽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불타는 일곱 산들이 그냥 산들이 아니고 에녹에서 52장의 철산, 구리산, 은산, 황금산, 연금속산 또는 나부로 된 산들이라고 본다면 이들이 모두 어 지금 동쪽에 있는 어 지금의 구조는 세 번째 구조가 되겠죠. 서쪽으로 가게 되면 네 번째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땅의 구조를 원형으로 보고 하늘의 구조도 이렇게 원형으로 본다면 지금 보시는 모델들과 같이 하늘들과 땅의 전반적인 모형은 구체, 즉 구형이 되게 되고요. 반면에 이 하늘들의 구조를 위로 갈수록 모아지는 이 피라미드 형태로 보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모델처럼 하늘들과 땅의 전체적인 모형은 어, 피라미드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정팔면체 구조가 되게 되죠. 즉 이것을 다이아몬드 형태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땅의 끝들 즉공창 어, 밖에 이 궁창 밖에 있는 땅의 형태를 원형이라고 했을 때두 어, 가지 형태의 하늘과 땅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늘들이 둥근 형태다 또는 하늘들이 어, 피라미드 형태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피라미드 형태일 때는 이네 개의 꼭지점 모서리와 이 원형이 맞지가 않아서 중간에 좀 뜨, 뜨게 되는 구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대 문헌들에 의하면 이 궁창 밖의 형태가 이제 원형이 아니라 이 사각형 즉 네모 형태, 스퀘어 형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게 되죠. 자, 7장1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서 땅네 모퉁이라고 했죠. 헬라어로 이것은 테라사스 귀니아스 즉네 코너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땅이 전체적으로 원형이라면 네 모퉁이라는 말즉 코너라는 말이 성립이 안되겠죠. 원형에서 코너는 없잖아요. 자, 이건 명백히 스퀘어, 즉 사각형 구조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 정사각형이라면 전체적인 하늘들과 땅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것이 정팔면체, 즉 다이아몬드 구조고요. 이렇게 되면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셋째 하늘, 즉 일곱째 하늘의 구조는 역시 피라미드 형태로 보겠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형태는요. 어, 하늘들과 땅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육면체, 어, 큐브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셋째 하늘 이상은 역시 또 큐브 형태, 즉 정육면체 구조가 되겠죠. 또는 어, 이 피라, 피라미드가 이 위에 꼭대기의 형태의 그 셋째 하늘의 형태가 올 수도 있겠어요. 집 모양처럼요. 어, 물론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하늘과 땅 전체를 둘러싼 그밖에또 다른 정육면체의 하늘이 존재할 수도 있겠고요. 보통 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가장 높은 하늘, 즉 셋째 하늘 혹은 일곱째 하늘을 가리켜서 하늘의 시온성 혹은 새 예루살렘성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요. 그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구조가 아,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21장 16절에 네모가 반듯하여서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랬어요. 자그 바닥이 정사각형인 것은 확실한데 높이를 어디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형태처럼 정육면체, 이 큐브 형태이거나 혹은 정사각뿔 이게 어피라미드 형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피라미드 구조와 그다음에 큐브 상자 모양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맞을까요?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해마다 이슬람에서 메카 성지 순례를 할 때마다 보이는 메카 대사원 중앙의 정육면체 구조물인 카바예요. 자 무슬림들은 평생에 한 번은 이 메카에서 이 카바를 일곱 바퀴 도는 타워프라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성지 순례 의식을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카바는 그러면 왜 정육면체일까요? 또 2020년에 완공 예정인 아랍에미리트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이 종교통합단지 아브라함의 집의 구조물에 기독교를 의미하는 구조물의 형태가 정육면체인 것도 특이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 예루살렘의 구조는 정육면체가 맞다. 그러니까 저들이 따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반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구조는 정육면체가 아니다. 저게 바로 미혹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뭐 실제로 어떤 구조가 정답인지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늘들과 땅의 구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의 형태를 모두 다 포함시킨 건 아닐까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포함한 이 궁창 안에 사는 땅과 바다를 암시하는 구조는 반구 형태의 에스키모 이글루안의 해답이 있을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실제 외경 아담과 하와의 책 제1서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낙원의 서쪽 끝에 있는 이 동굴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궁창 밖에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동 형태 안에 있는 어, 이 궁창 안의 세상은 당연히 동굴로 느껴질 수 있겠죠. 이굴루의 입구처럼 어, 저런 통로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궁창 밖에 땅에 있던 에덴 동산에서 궁창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어, 문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셋째 하늘 이상의 하늘들의 형태에 대해서는 마치 인디언 텐트나 피라미드처럼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런 텐트, 천막 형태일 가능성을 성경 곳곳에서 암시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늘의 시온산의 의미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세는 하늘에 있는 성막의 원형을 보고 땅에서 그 성막을 그대로 어, 재현해내었는데요. 이 우측 상단의 그 모형을 보시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게 성막 형태예요. 그런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은 아예 지붕을 이렇게 뾰족하게 오리지널 형태의 그 천막, 텐트 모형이었다 이렇게 또 어, 구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유목민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하는 이베두인 쪽의 텐트를 보시게 되면요. 역시 이렇게 끝으로 모아지는 그리고 앞으로 아래로 펼쳐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좌측 상단처럼 아예 지붕이 뾰족한 형태의 오리지널 형태의 천막, 텐트 모형이었다면 하늘의 장막인 원형도 삼각형형태의 정사각뿔 피라미드 구조였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결혼식에서 이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서 서약하는 후파라는 웨딩 아치가 있는데요. 이 구조물은 보통 정육면체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이 호파만 봐도 결혼을 위해서 단장한 아름다운 신부처럼 보이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원칙대로 하게 되면 이 호파의 네 기둥을 바치고 있는 이네 사람은 신랑의 네 친구들인데 아까 앞에서 본이 공창 밖까지 이 땅의 전체 모형에서 계시록에 의하면 땅에 네 모퉁이가 있는 이 사각형 구조다 라는 점 그래서 이 내네 모퉁이에 이내 네 바람을 잡고 있는 이내 네 천사가 이 호파의 구조에서 내 어, 네 기둥을 바치고 있는 신랑의 내네 친구들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에녹서를 중심으로 하늘들과 땅의 전체적인 구조안에 다양한 형태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성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쩌면 이와 같이 정육면체의 상자 구조일 수도 있고 또그 안에 우리가 아는 땅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의 구조가 구체 혹은 온 땅이 네 모퉁이가 있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구조일 수도 있다라는 그 견해들이 최근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서 3장 10절과 그리고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13절까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에서 이 3장 12절에 있는 하늘은요. 어, 헤알라오로 보게 되면 하늘들이에요. 우라노이. 그러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하늘들은 어, 물질들과 함께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 없어지며 이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과 딸들이 행했던 이 모든 죄악들이 그리고 의로운 일들이 모두가 다 저장된 기록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때 에 가서 예전의 하늘들은 다 사라진 너머로 마침내 이 실체를 드러나게 되는 새하늘과 이새 땅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정륜면체든 혹은 피라미드 구조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새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이죠. 이때 이새 예루살렘이 서게 되는 땅은 이미 우리가 아는 땅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이 물질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더 이상 물질 상태로 존재하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석에 대한 이야기와 이 하늘들과 땅의 구조를 아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에덴에 대한 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에덴의 형태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들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첫 번째로 창조된 에덴은 땅이 아니라 셋째 하늘 영계에 있었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그룹 천사들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조된 에덴은 땅, 물질계에 세워졌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아담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에덴은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는데 이것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설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에스겔 28장 13절에 보시면 은이예적이라는 단어가 실제 원문에는 없기 때문에 케로빔이 지켰던 이 에덴과 아담이 지켰던 에덴이 시간차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라그 근거로 보기는 희박해요. 그보다는 첫 번째 에덴 동산을 지켰던 자는 천사 중에서는 그룹들이 있었고 그리고 인간 중에서는 아담이 있었다.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했다고 라 보는 설이 더 타당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들어간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베드로 호서 2장 9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는 그 원칙대로 인간에게 주어졌던 에덴 동산의 통치권을 결국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그룹 천사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 하늘에서 쫓겨났던 사탄은 도대체 어떻게 침투에 들어오는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것은 예스겔 2 8장에두로왕으로 표현되는 악령의 정체가 사탄이냐 아니면 다른 타락한 그룹 천사냐에 대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도로왕 악령이 사탄이 아니라면 결론은 그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의 문을 열어준 배신한 그룹 천사였다는 라 추론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외경의 자료들에 따르면 사탄의 화려한 말빨에 넘어가지 않을 천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의 말하는 홀리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로로 사탄이 다시 에덴 동산 문 앞까지 이르렀는진 모르지만 하여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에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케루빔 천사들 중에 하나 아마도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매우 아름다웠던 존재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천사를 설득해서 에덴 동산의 문을 열어주는 배신죄를 짓게 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인간 다음으로 가장 똑똑했던 뱀을 설득해서 하와를 범죄하게 하고 그 하와를 통해서 또 아담을 범죄하게 해서 마침내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성공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볼때 처음에는 이 문을 열어준 이 그룹 천사 중에 하나인 이 존재는 그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죄질은 매우 막중하다라고 할수 있죠. 자 그가 에덴 동산을 지킬 때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미래의 심판이 예고된 바에 의하면 그가 땅에 던져져서 왕들 앞에서 불살라진다 그랬죠. 그 운명이 흡사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었지만 결국은 열불과 그 짐승에 의해서 불로 살라지는 운명에 처하게 될큰 음력, 거짓 선지자의 영에 대한 묘사와 흡사한 것을 쉽게 지나치기에는 너무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배신했던 그 타락한 케로빔과 큰 음력, 큰 바벨론의 영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공통점은 둘다 배도, 배신과 관련된 더러운 영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두로왕으로 불리우는 범죄한 그룹천사에게 있는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외형상의 특징이 화려한 보석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성경 속 보석들에 대한 연구는 깊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그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살펴볼 보석들의 한글 명칭은 물론이고 영어 명칭도 저마다 번역본마다다 틀리고 제각각이어서 실제 원어로 표기된 그 보석이 오늘날 무슨 보석을 가리키는지 아무도 100% 확신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죠. 더구나 저희들 같은 보석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관심조차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본문이 나오면 성경이지만 잘 모르는 데다가 누가 설명도 안 해주니까 아 이런 내용은 그냥 건너뛰어버리기가 쉽상인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성경 속 보석들 안에 담긴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말세의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럼 두로왕 그룹 천사의 보석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에스겔 28장 1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군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폭만호와 참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자, 여기 총몇 가지 보석이 나오죠? 9가지 보석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우측에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 사이에 대제사장의 에봇의 흉패에 박힌 보석들이 총몇 개가 나오나요? 자, 여기서는 12가지의 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룹 천사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던 대제사장의 공통점으로 둘다 보석으로 단장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차이점은 그 수가 대제사장이 이 그룹 천사에 비해서 세개가더 많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보석들의 구체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원어를 통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스게서에서 이 홍보석으로 번역된 것은 이 원어로 보시면은 오뎀인데요. 자, 이것은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사르디우스 그리고 NIV 번역에서는 루비로 번역하고 있죠. 헬라어로는 사르디온이라고 하는데 붉은색을 띈 보석을 의미하고요. 네, 이것은 출애굽기나 에스겔, 게시록 모두 똑같이 홍보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이제 열정적인 사랑 또는 피와 관련이 되었다고 하고요. 여기까지는 모두 홍보석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두 번째로 에스겔서에 황보석이 나오는데 이 황보석은 히브리어로 파다우예요 영어로는 이것이 어, 토파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노란색의 그 황금빛 투명한 보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는 황옥으로 그리고 계시록 21장 20절에서는 담황옥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지혜 그리고 양선 장수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의미에 대해서는 후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석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긴 한데 이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에스기에서 28장 1 3절에이 황옥은 뭐냐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타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베릴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이것은 초록색 또는 예, 황금색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는 보석이고요 같은 것을 출애굽기 28장 20절에서는 녹보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0절에서는 노옥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인내나 또는 정복자와 관련된 의미죠 또 에스겔서에서 이제 금강석이 나오는데 그것은 에아할롬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게 다이아몬드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황당한 것이 출애굽기 28장 18절에는 이것이 홍만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다이아몬드로 번역이 됐지만 NIV 번역에서는 이것을 또 에메랄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는 것도 사실 무의미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일단 금강석이라고 할때 보통은 승리, 용기, 생명과 관련됐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홍만호로 번역된 건 뭐냐? 자, 이것은 쇼함이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까 설명드린 오닉스라 그랬죠? 검정보석. 자, 이것이 출애굽기 28장에서는 홍만호로 번역이 되고 게시록에서는 또 똑같이 홍만호로 번역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홍만호라는 색깔만 보면 우리가 붉은색을 생각하는데 실제 보석의 색깔은 어 붉은색이 아니라 검은색 보석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것은 다른 보석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충성이나 불꽃, 영광과 관련이 된다. 자 이렇게 이 같은 원어를 가지고 전혀 다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 여태까지 보석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낼 수 없었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에스에서에 창옥이 나오는데요. 자이청옥은 에아세페라 그래요. 영어로는 이것을 자스퍼 또는 야스퍼라고 하는 보석인데요. 보통 이제 이것이 제이 비취색을 띠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죠. 옥종류의 보석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0절에서는 벽옥으로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도 역시 벽옥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의 청보석이 나오는데요. 자이 청보석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피르라 그래서 영어로는 사파이어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어, 18절에서는 남보석으로 번역이 됐다 그랬죠. 게시록 어, 21장에서도 역시 남보석으로 번역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홍옥이 나오는데요. 이 홍옥은 붉은색 보석이 아니고 출애굽기 어, 28장 17절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녹주옥이라그랬죠 원어를 보시면 은 히브리어로 마레케트 헬라어로는 스마크노스라고 해요. NAS 번역에서는 에메랄드로 번역을 하고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카본쿨 그리고 NIV 번역에서는 베릴로 번역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이거 참 이것도 거참이 굉장히 어, 어려운 난해한 보석이라고 할수 있죠. 만약에 이제 에메랄드가 맞다면 이것은 이제 출애국기 번역이 맞을 것 같아요. 녹주옥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의미는 진실함, 의로움, 그리고 위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황금이 나오는데요. 황금은 기본이기 때문에 9가지 보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대제사장 역시 이 흉패를 금태로 둘렸지만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12가지 보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죠. 누군가 천국에 가면 금은 천국의 아스팔트로 이 도로포장재로 쓰일 만큼 흔하고 기본적인 재료라고 하던데 여기서도 역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두로왕 구룩천사한테 없었던 이세 가지 보석이 대제사장 흉패에는 추가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흉패의이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죠. 이호박이란 보석은 히브리어로 레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호박이 그 노란색 보석을 생각을 하죠. 토파즈 보석을 생각하는데 실제 이제 성경에서는 호박이라고 번역된 것이 자신스라고 해서 약간 푸른빛이 도는 도, 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게시록에서는 이것을 청옥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청결이나 열매, 고상함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백만호는 쉐보우라고 해서 어, 이것은 영어로는 아가테예요. 백만호 하면 흰색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이것은 흰색이 아니고요. 주홍빛이 도는 보석이라 그래요. 그것은 포로로 삼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수정이 있는데 영어로는 아메시스트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흐라마흐라고 해요. 이것은 게시록에서도 똑같이 자수정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온유함, 평안과 관련됩니다. 색깔은 이제 보라색으로 제대로 번역을 한것 같아요. 대제사장에 있는 그 흉폐의 보석들은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즉 이름들 또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각 지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광채가 달랐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가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빛이 꺼져가고 좋으면 찬란하게 빛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대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죠. 그래서 각 지파의 이름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각각의 보석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해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두루왕 그룹 천사에게 없었던 보석들 즉 셋째 줄에 있었던 호박, 백만호, 자수정 이것은 각각 일반적으로 고증하는 대로 어, 이것을 단, 납달리, 갓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맞다면 어,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관이고 납달리는 씨름 갓은 어, 행운이나 군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탄 또는 타락한 천사한테는 없는 이세 가지 즉 심판과 승리와 그 다음에 복 또는 군대 이것이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을 이스라엘 열두 아들들의 출생의 순서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민수기에 나오는 대로 열두 지파의 진영의 순서대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그 보석들이 본래 상징하는 열두 이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세 가지 보석들에 대한 해석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서 실제로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흉패의 보석들과 열두 아들 혹은 열두 지파의 연관성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은 확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좀더 깊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창세기, 민수기 유한계시록 모두 열두 아들 그리고 지파의 이름과 순서들이 모두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구약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의 흉패 속에 이 열두 보석들과 신약의 요한 계시록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는 열두 보석 또한 그 명칭도 종류도 달라지는 것을 또 확인하게 돼요. 출애굽기 원문인 히브리어와 요한 계시록의 원문인 헬라우의 보석의 명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어떤 보석이 서로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지를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어에 의존해서 물론 이제 영어 성경도 번역본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이제 서로 비교해 보려고 해요.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이제 정지시켜 놓고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여기에 제가 같은 보석끼리는 같은 번호를 매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시로 21장 19절에 첫째 기초석인 벽옥은 헬라오로는 야세페라고 했죠. 이제 이게 제이 자스퍼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랬는데요출애굽기 28장 20절에서도 역시 벽옥이라고 해서 일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인 그 남보석은 어, 이것도 역시 어, 헬라어로는 사피로스 그래서 출애굽기하고는 같이 어, 일치해요. 그다음에 계시록 여섯 번째 보석인 홍보석도 역시 출애굽기 28장과 똑같이 홍보석으로 번역이 됐고요. 이거는 사르디우스 또는 루비 보석이다. 하지만 계시록에서 셋째인 옥수 그리고 일곱째인 황옥 그리고 열째인 이 비취옥은 이 대제사장의 열두 보석에는 없는 보석인데요. 자, 이 셋째인 옥수는 헬라어로 칼케돈이라 그래요. 이제 영어로는 칼케돈이. 그래서 흰색의 이 반투명의 보석이고요. 그리고 일곱째인 게시록에 등장하는 황옥은 크리솔리소스라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크리솔라이트. 한국어로는 이게 귀감남석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 녹색의 투명한 보석이에요. 이것은 이제 자비나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요. 아, 그리고 아까 옥수는 결백을 상징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비취옥이 나오는데 이 비취옥은 어, 헬라어로는 어, 크리소프라소스고요 어, 영어로도 또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절제고요. 비취색을 띠는 옥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이 녹보석, 홍만옥, 그리고 노고, 그리고 담황옥. 이것은 본문마다 그리고 번역본마다 이렇게 번역이 다르게 돼 있는데요. 이 계시록 기초석의 이 넷째인 녹보석은 헬라어로는 스마크도스, 추리굽기 28장 17절에서는 녹주옥이라고 번역되었던 그 에메랄드로 보이고요. 다섯 번째인 홍만호는 히브리어로는 쇼함민고 헬라어로는 사르도닉스라고 하는데 어, 추리굽기의 홍만호가 아니고 에, 이것은 오닉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검정색 보석이라고 랬죠 호만호예요. 호만호 추리굽기에서는. 다음 이제 여덟 번째 보석인 노곡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베릴에 해당하는 보석이고요. 출리국기에서 이것이 녹보석으로 번역이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인 담황옥이 있는데, 이 담황옥은 출리국기에서 황옥으로 번역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토파지온, 어, 노란색 보석이라 그랬죠. 토파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한 번째인 청옥이 나오는데, 이 청옥은 출리국기에서는 어, 전혀 다른 색깔의 호박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레시엠, 그리고 헬라어로는 휘아킨토스라고 해서 자신스 보석이다. 푸른색 보석이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보석 중에서 둘째 줄에 있는 석류석. 어, 이거는 이제 그 NIV 번역에서는 터키석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걸 또 에메랄드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터키석이 맞는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홍마노, 어, 다이아몬드라 그랬었죠. 그리고 셋째 줄에 이 백만호, 이거 주황색 주홍, 보석이라 그랬죠? 자, 이세 가지, 성류석과 홍만호와 백만호는, 어, 새 예루살렘에는 없고, 대제사장의 흉패에만 있고, 다음에 옥수, 황옥, 비추옥으로 번역된 이 보석은 새 예루살렘에만 있는 보석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입구, 문은 열두 문인데, 그것이 열두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길은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 모방의 천재인 이 사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그대로 흉내내서 자신도 똑같이 삼체제를 형성을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에 자신을 놓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적그리스도, 뱀의 시인 짐승을 배치했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위치에는 누구를 배치했을까요? 그게 바로 큰 음료,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배도의 영을 배치한 것인데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의 그 지위를 본딴 사탄의 삼체제 중에 하나는 바로 배도의 영인 거짓 선지자, 큰 음료, 큰 바벨론이 해당되고요. 그것은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하고 배신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두로왕으로 묘사된 에스겔 28장의 그룹 천사와 매우 흡사하다.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점의 유사성으로 봤을 때 두로왕 그룹 천사의 정체는 사탄일 수도 있겠지만 큰 음녀 바벨의 영일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자 그러면 성, 성경에서 음녀들의 보석과 음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에스겔 16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왕이 길에서 발가벗긴 채로 버려진 여자아이를 거어서사랑으로 키워서 아름답게 성장한 그녀에게 수놓은 옷과 물돼지 가죽신, 그리고 가는 배, 모시, 폐물, 팔고이 목걸이, 코골이, 귀걸이, 화려한 왕관. 자, 이렇게 가진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아내를 삼아서 그녀를 존귀한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교만해져서 곧 바람이 나서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과 음행을 하듯이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금은 보석들로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여 마침내 저주와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사야 3장에서도 시온의 딸들 즉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금은 보석 장식들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해서 온몸을 휘감고 음녀의 길로 가다가 끔찍한 전쟁으로 비참한 포로신세가 될 것을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보석들과 장신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에스겔 16장에도 나오듯이 모든 장신구나 보석들이 다 죄가 되고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남자가 자기 아내들 사랑하는 여인에게 소중한 보석들을 선물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팔찌, 목걸이, 귀걸이, 왕관, 금은장식, 심지어 코골이까지 당시 중동문화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징표 같은 이런 장신구들은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고 아내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하는 중요한 표식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 문제는 이사야 3장을 보시게 되면 어,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장식 형태들에 있는데요. 자,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옥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하시리니 여기서 이 발목고리는 히브리어로 에케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어, 앵클 뱅글이에요. 뱅글이라고 하면 동그랗게 이게 팔찌 형태로 둘러선 그런 장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3장 20절에 발목 사슬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체하다 라그래서 이건 앵클 체인인데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체인을 이렇게 달아서 그것을 연결하는 그런 장식을 말하죠. 아마도 당시에는 이것보다 더 화려했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걸을 때마다 체인으로 인해서 쟁쟁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것은 뭐 당연히 남편 아닌 다른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유혹하기 위한 즉 이스라엘 일반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 창기들과 같은 모양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정도로 당시의 영적 가늠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는 뜻이죠. 이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3장 18절에 있는 반달 장식인데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사하론이라그래서 우측 하단부 사진에서 보이는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저 남들이 하니까 이뻐 보이니까 마구 이런 저주받을 장식들을 닥치는 대로 온몸에 붙이고 다니던 이런 여인들의 분별 없는 무지한 행동에 대해서 자원 11장 22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은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 초승달 장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최초의 우상 숭배는 출애굽 이후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금송아지 숭배가 있죠. 어, 이제 막 노예 상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이 뭐가 있다고 엄청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당시에 받아온 은금 폐물 중에서 왼쪽 중앙부에 보이는 것 같은 금고리들을 받쳐서 만든 것이죠. 여기서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 나오죠. 사사기 8장에서도 기도온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받은 금 1700세겔의 금고리들,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들을 다 녹여서 그것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었다. 이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기도온이 만든 금에봇으로 인해서 기도원의 집안에 오게 되는 저주는 어떤 게 있었죠 그의 자식 70명이 한꺼번에 모조리 몰살당하는 어,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되죠 자 여기에서도 이 초승달 장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초승달은 이 이슬람의 상징일 뿐만 이 아니라 공산주의도 사실은 이 난모양이 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승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요 이집트의 이 라신을 보시면 라신의 머리에 초승달 위에 태양이 있죠. 카톨릭에서도 성모 초상화를 보시게 되면 초승달을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 이 정체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숭배받고 있던 달신, 신이라고 하는 이방신이에요. 한마디로 이방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이 폐물장식들이었다 이 말인데요. 당연히 우상 숭배죄로 인해서 딸려오는 이 악한 영들의 저주와 함께 악한 영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또한 사사기 17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가라는 어, 에브라임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은으로 신상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자기 집에 산당을 두고 에복과 어, 드라빔을 만들고 한 제사장을 고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왜 이렇게 금은 보석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금은 보석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형통을 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사람은? 사실 그것을 녹여서 얼마든지 되팔거나 또는 다른 우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로 신을 신이라고 성배하지만 사실은 어 신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 금은 보석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그 함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음에 이 얼굴 가리개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라알라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베일이라고 하는 그 면사포 같은 건데 어, 우측 상단에 이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눈만 보이게 하는 중동 그 특유의 장식이죠. 그리고 3장 20절에 보시면은 화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꽃으로 만든 관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페르라 그래서 이제 머리에 하게 되는 다양한 장식들을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띠라고 하는 것은 네, 키스루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사시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쪽 어깨에서 뭐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여기 예수님 사진에도 이게 많이 나오죠. 한쪽 어깨에서 대각선으로 걸쳐진 천 형태를 말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향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원어가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뭐죠? 혼이죠. 그런데 이것에 다른 뜻이 있는데 향기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향수 같은 걸로 쓰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달 장식과 함께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호신부예요. 자, 이 호신부라는 것은 원어로 라하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술이나 마법, 부적, 어, 영어로는 아몰렛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악세서리나 장신구, 세계 여행지의 관광 상품으로 위장해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한 부적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것들이 모두 악령들과 저주를 불러오는 주술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것들을 아름다움과 부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내 몸과 집안을 꾸밀 생각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텐데 크리스찬도 그저 색과 모양이 예뻐서 또는 값비싼 거라 선물 받은 거라서 추억이니까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취했다가 온갖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과 관계의 파탄, 가난, 각종 끔찍한 사고에 이르는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전시안, 그리고 미리암의 손, 풍뎅이, 부엉이, 피라미드, 초승달, 뱀 모양, 다윗의 별, 세피로트의 생명나무, 육각별, 오각별, 팔각별, 그리고 십자가도, 앙크십자가, 거꾸로 되거나 누인십자가 별의별 형태가 다 있는데요. 십자가도 그저 기독교의 표식 정도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우상이 되고 저주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집에 우연히 들여와서 이와 같은 문양의 장식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반드시 통째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고 다시는 그것을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왜 아까 어떤 보석들은 저주의 통로가 될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가시죠?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의 영들이 보석에 끌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꾸미고 싶어하고 또한 자신들이 인간을 저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넘치도록 풍부했던 빛나는 보석의 세상 그러나 이제 다시는 갈수 없게 된 그들의 쫓겨난 하늘 에덴에서의 영광스럽던 삶을 그리워하며 땅에서라도 그것을 잠시라도 흉내내고 재현해내길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 후에 빛을 잃은 존재가 된 것처럼 천사들도 타락한 이후에는 그 찬란했던 영광의 빛을 잃고 말았고 그래서 땅의 보석을 통해서라도 빛나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길 원하는 심리였죠. 이해 가시나요? 반면에 음녀가 아닌 현숙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땅에서의 거룩한 자들, 성도들의 장식물은 무엇일까요? 잠원 31장 10절을 한번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대에는 금, 은이나 빛나는 보석보다 더 비싼 가치를 가진 것이 천연상태에서 만들어진 진주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값진 진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 즉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그녀가 가장 비싼 진주로 치장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어떠한 고음과 아름다움도 아니요 오직 그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계시록에는두 가지 형태의 신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큰 음녀 큰성 바벨론은 사탄의 신부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큰 바벨론이 치장하고 있는 보석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그냥 보석과 진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큰성 바벨론이 치장하고 있는 이 보석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그냥 금, 보석, 진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 뜻이죠.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해도 거룩을 상실한 더러운 음녀의 영은 이미 그 아름다움의 본질을 철저히 상실했다는 라 사실을 암시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에덴을 지키던 두루왕 그룹천사의 아홉 가지 보석과 금, 그리고 성막을 지키던 대제사장 흉배의 열두 보석과 금, 그리고 사탄의 신부인 큰성 바벨론의 금, 보석, 진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열두 보석들, 열두 진주들, 그리고 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새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에덴 동산도 보석이 가득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동산이었다. 이런 보석들을 공부하는 것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보석은 그 자체로 물질계 뿐만이 아니라 영계의 존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영적인 힘이 그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각 교황이나 무당뿐만이 아니라 각 종교계의 지도자들, 왕국의 왕들이 값비싼 보석들로 치장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석 자체가 악령들과 저주를 불러오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라 해석도 나오게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조종하고 움직이는데 이 보석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힘들을 이용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보물, 보석들보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최고의 보배는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영계와 물질계 모든 세상을 통틀어서 비교할 만한 그 어떤 창조물도 없다고 학계서 2장 7절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이 보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햄다는 사모하는 자, 아끼는 자에서 유래돼서 보물, 보배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겉으로는 평범한 돌처럼 보이는 원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값비싼 보석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데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연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석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할수 있는 필수적인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철기문명이 등장하기 전이라는 이 대홍수 시대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1934년 텍사스에서는 1억년 전으로 추정되는 지층에서 철로 된 쇠망치가 발견돼서 충격을 주었는데요. 더구나 이 망치의 철은 일반 철과 달리 일부러 긁힌 자국을 낸 자리에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녹이 슬지 않아서 또한번 학계를 놀라게 했다그래요그 외에도 1940년대에는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3억년 전의 석탄층에서 청동과 아연과 철을 합금으로 한 힌두교 가루다신하고 비슷하게 생긴 형태의 종이 발견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배운 지식과 달리 홍수 이전의 문명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앞선 금속 가공 기술이 있었기에 보석도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 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에 노시라는 땅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의 아들 에녹, 이 에녹은 세세후손인 아담의 칠대손의 거룩한 착한 에녹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짓게 되는데요. 어, 이 에녹성의 문명은 매우 발달된 문명으로 추정이 되죠. 실제 그 증거가 창세기 4장 2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였더라 자, 라멕의 두 아내 중에서 신라가 낳은 아들이 두발가인인데 그 두발가인이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고 했죠.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문명은 이미 발달된 철기 문명 시대였다는 결정적인 성경적 근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즉 창세기에서는 가인의 육대손이 두발가인에 의해서 철기 문명이 시작된 것을 성경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야사리 책 2장에서는 어, 세세후손인 에노스, 이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이미 철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에녹일서 8장에 보시면 이러한 금속 가공 기술들을 가르쳐준 장본인이 인간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타락했던 감시 천사들 중에 아사셀이었으며 그에 의해서 이 전쟁 무기 제조 기술과 이 보석 가공 기술이 전수됐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과 교접한 최초의 인간 여자를 두발가인의 누인이었던 나아마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은 또이 나아마를 두발가인의 누이이자 아내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두발가인은 스스로 철기 문명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의 지식을 전수받은 그들의 아내, 즉 신접한 여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또는 여사제들에 의해서 철기, 청동 등의 금속 가공기술, 합금 기술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날 최첨단의 현대과학기술로도 풀수 없는 이집트 쿠푸왕의 대피라미드, 고대의 전구, 배터리, 컴퓨터의 사용 흔적, 비행물체의 흔적, 심지어 핵무기 사용의 흔적 등 신비로운 초고대 문명, 애녹성의 문명은 노아의 대홍수때 완전히 파멸되었는데요. 그 결과, 인류는 다시 돌에서 시작하는 석기 문명으로 회귀한 듯 했지만, 니무롯의 때에 와서 세워진 바벨의 문명은 갑자기 자연의 돌이 아닌 구운 벽돌을 사용하는 고도의 기술을 획득하게 되면서 홍수전 문명 수준으로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점프하게 됩니다. 스카랴일강 때, 날아가는 두루마리 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니무롯이 세운 바벨탑은 마치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청성대가 거대해진 모습,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과 구조로 세워진 것인데 오늘날의 가장 유사한 형태가 바로 항공우주선 혹은 미사일 발사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운 벽돌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돌을 구운 벽돌의 의미 정도가 아니고 오늘날의 우주선의 덮개로 쓰이는 어, 세라믹과 같은 성분으로 니무롯의 바벨탑의 본질은 단순히 홍수로 다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높은 탑을 건설하겠다는 라 정도가 아니라 우주선을 타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미사일을 날려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반역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결국 바벨의 벽돌 문명의 배후 세력으로 홍수 이전에 잃어버린 문명의 기술을 다시 니무로세게 전수한 자는 다름 아닌 사탄, 루시퍼였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석도 사실은 암석, 즉 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 속의 중요한 돌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룹 천사를 향해서 그 천사가 본래 하나님의 성산에 있으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는 라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불타는 돌들은 사실은 실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유대의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도 인간을 흙과 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는 돌과 불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가리켜서 불타는 돌들 혹은 불타는 바위를 잘라서 만든 자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요. 돌이 계속 불에 타고 있으면 그 돌은 그냥 돌일까요? 그 자체가 견고하고 빛나는 보석 아닌가요? 물론 그들의 몸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 영계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돌 또는 만질 수 있는 보석 같은 형질은 아닐 수 있겠죠. 처음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천사처럼 광채가 나서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에 빛을 잃어서 옷을 입어서 피부를 보호하고 그리고 먹은 만큼 배설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서 바뀐 몸에 매우 당황했다라는 기록이 실제 구약 외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들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는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재단은 벽돌이 아닌 고인돌 같은 자연상태의 돌로 지은 재단이었습니다. 또한 여우수와 10장 11절에는요. 기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던져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큰 우박덩이는 원어로 보시면 아바님 게토로트 직역하면 큰 돌들이죠. 사무엘상 17장에 이 골리앗을 죽인 이 돌도 역시 유명한 물맷돌 에벤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직접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들이 더 중요한데요. 시편 118편의 22절과 이사야 28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주 야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이 모퉁이 돌이라고 시편에 나온 것과 이사에서에서 나오는 이 기초돌이라고 나오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 같은 핀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우측 상단 그림처럼 건물을 지을 때이 기초가 되는 사각형 모서리의 가장 아래에 있는 기초돌들을 말하죠. 그래서 모퉁이 돌, 그 중에서도 머릿돌, 기초돌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특히 이사에서에서 이것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귀하다란 말은 야카르, 이게 값비싼, 보배로운 그런 뜻이고요. 말은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보배로운 돌이란 뜻이죠. 한마디로 보석이란 뜻이죠. 이코너스턴의돌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초로 놓아지는 돌을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모퉁이의 머리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스카랴아 4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이 머릿돌은 이 시편에 있는 머릿돌하고는 다른 언어죠. 자 이것은 로시아라고 해서 꼭대기, 그리고 우두머리, 정수리 이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은 코너스톤이 아니고 캡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처럼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돌, 지붕 꼭대기에 있는 돌을 말하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는 누부가 냈을 꿈에 나온 신상이 손대지 않는 돌에 의해서 발을 강타당해서 먼지처럼 부서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뜻은 사람의 손, 사람의 힘에 의해서 커팅되지 않고 즉 어, 잘려지지 않고 어, 떨어져 나온 그냥 저절로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돌 또는 바위라는 뜻이죠.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이 저절로 잘려 나와서 날아왔다는 라 말은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2장 5절 사이에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산돌이라는 표현이죠. 헬라어로 이것은 리손존타 영어로 살아있다는 의미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보석이요. 보석으로 된 코노스톤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7절 8절 말씀처럼 어, 믿는 우리에게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 언어로 팀의 존귀함 즉 보배 구원의 돌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는 부딪히는 돌, 즉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올감이나 함정처럼 실족해하는 돌, 즉 심판의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게시록에서도 두 가지 형태의 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먼저 게시록 2장 17절의 흰돌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함께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고대 로마에서 재판이 주어지는 결과로 힌도를 받게 되면 그것은 무죄 판결을 의미했다 그랬어요. 또 다른 하나는 고대 로마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상으로 이것은 로마의 최상류 엘리트들이 갈수 있는 모든 곳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로열 티켓과 같은 표식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지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게시록 18장 20절에서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서 큰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표하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한 큰 맷돌 같은 돌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성경에서 돌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 혹은 심판과도 같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천사들의 영체는 불타는 돌로 만들어졌고 사람의 육체는 흙과 물로 만들어졌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은 어땠을까요? 흔히 다니엘 1장의 히데겔강에서 본 환상 속의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부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해서 이것을 동일 인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어,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을 잠시 살펴보자면 그 몸은 황옥 같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타르시시라고 하는데요. 다른 성경에서 이 황옥으로 번역된 것들을 어,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 보석들이 나와요. 하나는 어, 토파즈라는 보석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베릴이라는 보석이 있고 그리고 또 어, 크리솔라이트라는 보석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어를 보시면 이것은 히브리어로 타르시시 그러니까 베릴에 해당하는 보석인데요. 아까 이것이 보통은 푸른색 계열로 되어 있지만 어, 황금색 계열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토파즈나 그다음에 노란색을 띠는 베릴이나 두 가지의 이 공통점은 투명한 금처럼 황금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이것을 토판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예수님 혹은 천사의 그 몸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바디와 같은데 그것이 어 색깔이 황금빛이 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발은 조금 더 진한 어 빛나는 주석, 즉 구리가 불에 연단된 것 같은 그런 색깔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 이전의 몸과 확실히 달랐는데요. 이 닫힌 문들을 열지 않고도 통과할 수 있고 또 하늘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소평으로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공간의 제약이 없는 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마실 수 있고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몸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당시의 제자들이 봤던 모습과 게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 직후의 모습은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과도 전혀 달랐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하면서 동행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들이 놀라거나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냥 나그네로, 같은 나그네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부활 직후에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차원의 다른 사람의 몸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천사나 무슨 신적인 존재들처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우리를 놀라게 하는 몸은 아니었다는 라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계시록의 1장에 가면 요한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뵈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이계시록 1장 17절에 음한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는지 그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한마디로 기절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땅에서 보여준 모습과 그리고 하늘에서 보여준 모습은 다르다,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본 예수님의 몸은 보석처럼 빛나는 천사같은 몸이었다는 말인데요. 어,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든지 아니면 빛나는 천사처럼 보이든지 그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간단히 말해서 장차 있을 부활의 때 성도들이 입게 될 신령한 몸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몸, 즉 하늘에 속한 이의 예 형상과 같은 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신령한 부활체와 그리고 현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육의 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왼쪽에 있는 도표는요, 어, 복음서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요약한 이 육의 몸과 그리고 영의 몸, 신령한 부활체의 몸을 비교한 도표인데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몸은 육의 몸으로 끝나지만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부활로 신령한 몸이 주어지게 되죠. 육의 몸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영의 몸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고요. 육의 몸은 땅에 속한 것이기에 반드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이 신령한 영의 몸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영원히 썩지 않고 부하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의하면 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육의 몸이 왜 욕된 것이냐? 육의 몸은 매번 먹은 대로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해야 하고 생식이나 노화, 질병을 겪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의 몸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배설을 할 필요가 없고 생식이나 질병, 노화를 겪지 않고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란 거죠. 따라서 육의 몸은 약한 것이요 영의 몸은 강한 것이다. 그리고 육의 몸은 영광의 광채가 없지만 영의 몸은 영광의 광채가 있는 빛나는 몸이에요. 그리고 15장 51절의 말씀은 어, 성도들이 육의 몸을 벗고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호련이 변화하여 갑자기 변화되어서 하늘로 들림 받는 사건을 휴거라고 하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드리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 전서와 계시록 모두 이 사건은 마지막 나팔에 일어난다고 라 기록하고 있죠. 또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땅에서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그 외모는 좀 달라졌지만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죠. 하지만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빛나는 천사들처럼 영광스러운 하늘의 형체로 변하신 것처럼 이 몸은 공간 이동에 제한이 없고 물질과 연계에 공존이 가능하며 이때 존재의 영역에 따라서 외모도 변형이 가능한 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차원에서도 공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후 지상에 세워지는 천연왕국 때이 부활체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영계에서는 천사들처럼 빛나는 하늘 형체처럼 보이고 땅에서는 지상에 생존한 육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외모만 봤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 직후의 모습처럼 어,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육의 몸의 사람들과 달리 부활체로 돌아온 신령한 성도들의 몸은 땅과 하늘, 물질계와 영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강력한 몸이라는 사실이 땅의 육신을 가진 육의 몸의 형체들과 전혀 다른 존재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성도들이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 부활체로 변하는 과정은 마치 이 보석의 형성과정과도 매우 유사한데요.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이 구속이 될때 그것은 마치 어, 평범한 돌이 원석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이 그 형질이 변화되는 과정으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어, 자즉 혼이 죽고 구속되는 과정은 이것을 불로 태우고 커팅하고 갈아내고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연마 과정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이 혼의 구속 과정이. 자그 다음에 마침내 성도의 몸이 구속받는 이 부활은 빛나는 보석들이 완성된 결과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돌이 하나의 평범한 돌이 원석을 거쳐 아름다운 보석이 될 때까지 그 변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물과 피와 영으로 마침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썩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부활체에 대한 묘사 중에서 계시록 어,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냥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지 않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부활체 자체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광채를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과 계시록 3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배마에 대해서 어, 지금까지 두 가지 해석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구원을 가르는 심판대라는 것이고 하나는 어,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벗은자 그룹과 흰옷 혹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룹의 차이는 뭐냐? 구원이냐? 상급이냐? 어, 그 해석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이 배말을 이것을 구원을 가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보는 해석에 의하면 그날의 벗은 자들로 발견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모두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것을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대라고 보는 해석은 고린도 3장에 근거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슨 공적을 세웠든지 간에 어, 그날에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불로 검증받는 즉 심판받는 시간이 오는데 이때 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적을 세운 자들은 타는 불에도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지만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운 자들은 활활 타는 불에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서 천국에 들어가긴 하지만 아무런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보는 해석이죠. 자이 공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믿음의 결실로도 볼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우리 영의 몸의 상태를 그대로 불로 검증하는 것으로 어떤이는 그날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금은 보석의 몸으로 또 어떤이는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 풀, 집과 같이 다 불타 없어질 공적으로 결국 발가벗은 몸으로 드러날 자들에 대한 비율을 마태복음 2 5장에 한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게 될 바깥 어두운 데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언급된 부분은 여기 외에도 마태복음 8장 12절과 22장 13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방인보다 못한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과 그리고 혼인잔치에 드러는 가되 예복을 입지 않고 간 사람 역시 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내 던져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언어로 보면은 이 바깥 어두운 데는 토스토코스토 어, 엑소테론이라고 돼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가장 멀리 떨어진 바깥의 어둠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 일부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을 근거로 해서 하늘의 성전, 즉 천국의 고조도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네 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24장로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다음이 재단과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영역이 있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공적이 금은 보석으로 검증된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역에 보좌 가장 가까이에 이첫 번째 구역에 있는 자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중간 계급에 있는 자들이 앞선 그룹보다는 공적이 많지는 않지만 금은 보석 중 일부의 공적이 남아있는 자들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역에 있는 이 바깥쪽 구역이 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 있는 자들이 어, 가장 어두운 변두리 외곽 지역으로 어, 이곳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 공적을 쌓았던 사람들로 그날의 불로 그 공적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결국 벌거벗은 몸으로 불가운데 겨우 구원을 얻은 자들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바깥 어두운 구역을 가리켜서 이것도 역시 지옥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그것이 연옥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카톨릭에서는 이제 천국과 지옥의 중간 형태의 연옥이 있다고 그러죠. 그 연옥과 바깥 어두운 구역이 같은 구역이 아니냐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죽음 이후에도 땅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또는 헌금에 의해서 그 계급이 승진돼서 천국으로 다른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천국의 중심부든 바깥 영역이든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이 살아 있을 때에 공적으로 한번 정해지게 된 계급은 영원히 다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여기서 바깥 어두운 곳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지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가는 천국의 가장 어두운 외곽지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어쨌거나 확실한 건 저와 여러분 모두 그날에 그 공적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금은 보석으로 밝혀지는 영혼들이 가는 해같이 밝고 빛나는 천국의 중심 구역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겠죠? 이것은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의 관계로도 우리가 그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날에 여러분도 멀리 더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야 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의 최우선순위이신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어느 구역에 속한 영혼으로 드러날 것인가? 어,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불은 성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만 겪는 과정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영혼이 금은 보석이 되기 위해 반드시 연단의 불을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허락하신 환란의 날들인데요. 이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볼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서 금과 은을 연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하기로 거룩히 구별된 영적인 레위 자손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서의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데요. 어, 불로 연단한 믿음으로 영혼을 부욕해 하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환란을 통과한 정금같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높은 계급 즉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거하는 영적인 로열 패밀리가 되기를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부와 하늘의 부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하늘에서도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핵심적인 교훈은 천국에 가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답의 비밀은 19장 24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이 말씀 안에 있는데요. 여기서 낙타는 헬라어로 카멜로스라 그러죠. 이것은 아람어로는 로프 즉 밧줄이라는 뜻의 감타라는 단어가 낙타라는 뜻의 감라로 아람어에서 잘못 번역된 데 기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로프, 즉 밧줄이 이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모든 가닥들이 다 풀어 헤쳐버리고 오직 한 가닥의 실만 남겨야 간신히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보화, 즉 천국 영생의 문은 땅에서 쌓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정욕을 그대로 움켜진 채로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좁은 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천국의 문으로 알려진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이 12개의 문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의 많은 간증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이 문은 정말로 진주처럼 생겼는데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문당 최대 1명에서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야만 할 극히 값진 진주라고 비유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천국 복음을 가리켜서 진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주를 그 가치를 모르는 돼지, 즉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는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와는 반대로 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지옥에 대한 간증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지옥은 거의 쓰레기 더미를 쓸어 담듯이 떠밀려서 타는 불못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새까맣게 떨어지고 있다는 증언들을 듣게 됩니다. 게시록 21장 2절에서는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의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스라엘의 결혼 장막인 후파를 보시면 정말 그 자체로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 같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피라미드 구조이든 또는 정육면체 큐브 형태이든 아니면 이 둘의 합성 형태이든 상관없이 그날에 보게 될그 성은 그 자체로 천사들을 감탄케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완전한 기쁨이 되기에 충분할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끼는 특별한 소유들 때문이죠. 말라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특별한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 한마디로 보석 또는 보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석 상자의 가치는 그 안에 담긴 보석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새 예루살렘의 가치는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보석인 성도들의 거룩함에 의해서 그 신부된 아름다움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불에 타 없어지는 하늘은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이라는 복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높은 하늘을 제외한 모든 하늘들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 원소들이 다 녹아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나 만물을 다 태워버리는 이 불은 오히려 금은 보석 같은 성도들의 영혼을 더욱 깨끗하고 빛나게 만들 것인데요. 계시록 2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이 만국과 이 땅의 왕들은 모두 구원받고 썩지 않는 하늘의 형체, 영원히 빛나는 보석의 몸, 부활체로 변형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더 많은 박해와 환란의 불을 통과한 만큼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 광채는 더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차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덮는 하나님의 장막은 그 자체로 보석의 집이요그 안에 들어가는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석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 곧 불타 없어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땅의 하늘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앞으로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창조주 아버지 야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랑으로 믿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신부들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신부들은 대제사장 흉폐에 새겨진 보석들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가슴에 소중히 박혀있는 보석들이죠. 이제 곧 신랑이 오십니다. 오셔서 모든 미혹과 환란과 핍박과 불시험의 연단을 견디면서 더욱 깨끗하고 빛나는 보석이 된 거룩하고 성숙한 신부들을 이끌고 영원한 보석의 집 하나님의 장막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으로 땅에서 살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날의 보석의 집에 들어갈 하나하나의 빛나고 깨끗한 보석으로 준비되기 위해 연단과 연마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이 비밀을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 모두 썩어 없어질 육의 몸을 지키고자 영의 몸을 죽이는 배도의 길을 거부하고 영원히 영광된 썩지 않는 하늘의 형체, 부활의 놀라운 몸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환란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는 천국의 보석들이 되시길 만물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